출입문이 닫힙니다. Yeah. 信じ 출입문이 닫힙니다. 와 wow. 방 부의 환전 출입은 개방 부를을알려니다 열차 화질은 위선시, 출입문옆 위선 열기까지 부법을 열고, 천 화살표 방향으로 흐 출입을 열수 있습니다. Thank okay, you. This stop is y e n g j a n y e n g j a The doors are on your right. I'm so 도시철도 사호선은 최첨단 선류를가지고 무인으로 오려는을벗입니다 최종류야, 승강장 안정으로 벗기고, 열차를타고 우려호, 손과 반을 뛰어넘는 곳으로 사고가할 위험이 있으니로 타고난 후에 뒷설을 우리 같이 니다 오늘가기에 오르게 썰이 맺은오이 꾸미기에 맺이 맺어주고 싶은 휴식이 맺어주고 싶은 휴식이 맺어는고 싶은 휴식이 맺어고이열어주고이어주고싶